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좀 특별한 곳에 가려고 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어, 체험형으로 건강 측정을 해주고 그 측정된 결과값에 맞춰서 건강기능식품을 추천을 해주는 NC 강서점에 있는 모에 맞춤형 건강 기능 식품 매장입니다. 여기가 좀 특별한 것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한번 오늘 부모님 모시고 가려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좀 나이도 있으시고, 왜냐면 내가 많으니까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에 맞춘 그 영양제도 좀 쇼핑을 할겸 겸사겸사 가려고 합니다. 음. 그럼 저와 함께 뭐에 맞추면 건강 식품 매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시력 검사도 하는데 여기는 그, 안과에서 하는 열가지 검사를 VR로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오, 되게 신기해. 피부가 70대 중에서 최고래? 52세. 피 오, 아직 20대는 점어 오. 이 근육량이 많으면 뒷자형을 이루는데, 혹시 카페인 음료는 드시나요? 없는데, 음. 가령증이 있어요. 가정적이거나, 아, 드셨나요 그... 어른들의 특징은 자기가 밥 아니면 은안 그... 먹은 걸 쳐요 어, 그러니까 맞아. 말을 안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어 나는 이만큼만 먹었는데 나는 왜 살이 찔까 맞아. 그게 아니거든 근데 화분을 맞을거지 네. 네. 적으세요 지방도 좀 음. 많이 적으시고 응. 통해서 공기 이제 추천을 받으실 거예요 AI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엄마빠가 되게 네. 그렇다 네. 내가 네. 얘기할 때는 얘기를 안 듣다가 이렇게 전문가분 아. 얘기하니까 막 그러면서 음, 단백질을 먹어야겠구나 막 이런 걸 어, 보니까 약간 그런 믿음이 더 가는 거였네 여기 보시면 비타민 B군이 나왔어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영양 아 그럼 비타민 B가 어떤 건지 제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네, 네. 비타민 B가 이제 네. 저희가 먹은 음식 있죠. 네, 네. 그걸 에너지로 쓸때그 네. 보조 요소로 네. 필요한 음 거예요. 네, 그래서 얘네가 없으면 에너지로 쓰이지가 못하는 거죠. 음 그럼 음 제가 아무리 탄수물을 많이 먹어도 네. 이거 B가 부족하면은 이게 네, 에너지로 그쵸?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거신 맞아요. 거신 맞아요. 아 지방을 편데도 마찬가지예요. 아 지방이 에너지로 쓰일 때도 비타민이 음꼭 있어야 돼요. 비타민 D는 이렇게 해, 내가 광합성을 자체를 못하니까 네. 그걸 좀 생성해 주는 데 도움이 네, 되게끔 원래는 음 비타민 D라든지 오메가 3 이런 식사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공항이 식품으로 제대로 채우는 거라서 음... 식사에서 정말 채우기 어렵다 어, 그렇죠. 음식으로 먹는다고 해도 그 영양소가 100% 흡수가 네.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영양제를 통해서 네, 그 여기는 함량 사상화기는 공항이 있 식품이 약간 금액대가 있을 거라 건데 네. 지금 이두 가지 비타민 d 랑 B랑, B랑 네. 추천받는데도 금액대가 2만원 어, 초반이라서 그렇죠. 너무 저렴한 거에요 네. 여기 어디꺼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리통가정이 없어요 차도로 오다 보니까 인터넷 채널과 함께 있어요 아, 아, 네. 아 그러니까 리통가정이 네. 아예 네. 없고 단축시켰다 보니까 네. 그 가격도 낮아지는 네. 거고 네, 네 네 오늘은 NC 강서점에 있는 모에 맞춤 건기신 매장에 다녀왔어요. 우선 여기는 네 가지를 측정을 할수 있어요. 체성분 검사, 혈압 검사, 시력, 시력 아 눈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 그 다음에 피부 측정을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여기가 진짜 저도 가면 좋겠지만 부모님 모시고 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영양제살 때는 이런 검사 없이 그냥 어,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사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여기는 이 측정된 네 가지에 맞춰서 ai가 나한테 필요한 성분이 뭔지 필요한 영양제가 뭔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ai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욱더 믿을 수 있다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좋은 점이 가격도 저렴해 제가 왜 이렇게 저렴하냐고 여쭤보니까 유통 과정을 아예 없앤 거야 어, 없애다 보니까 인터넷 최저가 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더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오늘 갔다 온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이 있더라고요. 바로 비타민 D, 비타민 b 그리고 종합비타민인데요. 이세 가지를 좀 넉넉히 구매를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통에 담아 오면은 잘안 챙겨 먹는 경향이 좀 있잖아. 갖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근데 여기 모에 맞추면 건강기능식품 매장에서는 한달치를 이렇게 소분해서 준다고 해요. 바로 이런 귀여운 상자에 이렇게. 약을 소분해서 주더라고요 지금 아침 그다음에 점심 또는 저녁에 먹게끔 이렇게 소분해서 주는데 갖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래 가지고 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말 진짜 괜찮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음. 거기다가 모회에맞춤형 건기식 매장에서는 앱도 있더라고요 모회 앱이라고 저는 제가 측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 핸드폰에 앱을 설치를 해놨어요 여기 케어종 가시면 오늘 방문한 내역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측정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측정했던 내역이 다 이렇게 뜨고요 상당 직진 기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이렇게 쇼핑 앱도 있어 가지고 쇼핑 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에 앱에 있는 이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의료기기 화장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앱이 되게 좋은 게뭐 식당 관리도 다 여기다 입력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상담해주신 분한테 이 앱을 여쭤봤더니 이앱 같은 경우는 제가 식판을 찍어도 내가 일일이 그뭘먹었는지 입력을 안 해도 식판 같은 걸 찍으면 자연스럽게 ai 때문에 이렇게 입력이 딱딱돼서 딱 관리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 지금 이 앱도 아빠 핸드폰에 깔아두었기 때문에 아빠도 이제 제가 이 앱을 사용한 법을 알려드려서 관리를 할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음. 거기다가 나 오늘 완전 득템 했잖아 여기 모에 맞춤형 건기식 매장에서 5만원 이상 사면 은 사은품을 주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서, 저는 섬유유엔제를 받았는데 그게 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웃음> 진짜 이 매장이 어 가격도 저렴해서 좋지만 우선은 어, 전문가 분들한테 상담을 받아서 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음, 추천받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모시고 가는 게 너무 너무 오늘 너무 너무 뿌듯해요 왜냐면 저도 저지만 저희 부모님의 건강도 정말 건강... 걱정됐었고 제가 어 그동안 딸로 어 이런, 이런 식품들을 잘 챙겨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정말 좋은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보시면은 효녀라는 소리 한번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웃음>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